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 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점가가 가장 분비는 아, 달이 언제인지 아세요 매년 연말 아니면 매년 연초 그건 12월 어, 1월에서 2월 정도가 서점가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어, 그 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그 매출치가 가장 높은 달이 그 12월 그리고 2월 정도까지 아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간다는 것은 매년 결심을 하는 그 시기가 매년 말, 아니면 매년 초. 우리가 근데 대짚어보면 항상 도돌이표처럼 그렇게 되죠. 매년 말이나 매년 초에 잠깐 내가 들떠가지고 목표도 엄청나게 잡고, 하지만 이제 몇달 지나고 나면, 또 봄, 여름 지나고 보면, 또 돌아보면 뭐한게 없어요.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아, 목표 이거 잡아봤자. 이거 내가 이룰 것도 없는데, 이제 무 계획으로 살자. 근데 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되겠지 자 어떻게든 되겠지 자이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들릴 수도 있죠 어떻게든 되겠지 어, 상황이 어떻게든 되겠지 음 근데 이거는 내가 할 만큼 무언가 했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은 해놓고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할 때이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런데 한 10% 20%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남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되겠지 자이 정도 생각인데 무언가 내가 어느 최소치의 노력도 하지 않고 요행만 바란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무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방치하겠다 내가 직접 조종하지 않겠다 자 결심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얼이나 어떤 목표를 세울 때이 펜대를 들고 아니면 키보드를 치면서 생각을 하죠 열차게 목표를 딱 만들려고 하는데 아몇 킬로그램 체중 뺄 거야 아니면 자격증 딸 거야 아니면 책을 쓸 거야 1인 창업을할 거야 목적을 쓰려고 하는데 막상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음, 괜한 내가 목표 세웠다가 이거 내가 이루지 못하면 괜히 패배 실패 실패감 느끼는 거 아니야 자, 생각이 드는 게이 목표를 세우면서 내가 이걸 깊이 잃고 완성해야겠다. 자, 이 마음을 갖는 거 한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한편은 뭐냐면 100%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해도 내가 목표로 세운 거에 근처까지는 가게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컬러 베스 효과라고 하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머릿속에 저장이 되면 그것과 관련한 것들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나한테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어느 브랜드로 전기차 나오는 걸 내가 유심히 봐가지고 어, 구매를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길거리 가면서도 뭐 테슬라 전기차를 보게 된다든가 하면 계속 그것만 이제 생각하게 돼요. 기존의 내연기관 휘발유차는 관심사에서 사라지니까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고 전기차가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보급되진 않았지만 길을 지나가는데 그 작은, 그 적은 수요의 전기차가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게 이제 컬러 베 베스트 효과예요. 내가 아주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100% 완성하고 그 결과가 안전하게 귀속되진 않더라도 근처까지는 갈수 있게끔 나를 끌어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거리두기도 이제 1단계가 돼가지고 오랜만에 저도 조기 축구 어, 그 경기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이 축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숨도 찰것 같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 달릴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어, 중학교 운동장에 가서 어, 운동을 하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공도 어, 축구공도 가져가가지고 50회씩. 어, 킥을 하면서, 슛을 하면서, 제가 이제 부여받은 미드필더, 음그 분야에서, 자, 미드필더 그 포지션을 내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어 미리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2주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내가 100번, 200번 슛을 찬다고 해서 그 경기 당일날 내가 최고의 어떤 미드필더로 그 활약을 할지는 안 할지는 정말 미지수예요. 하지만 그 확률을 높여주는 거는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내가 계획 세운 거를 충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서 그 확률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자 그런데 매년 우리가 연말 연초에 목표를 잡는데 항상 0 이에요 내가 그 근처까지 가봤던 노력을 안하고 처음부터 항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매년 그게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자이100 이라는 수치가 목표를 완성하는 수치라면 내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70까지 갔을 때그 어, 내공은 내가 비록 100까지는 내가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70까지 내가 몸서 느꼈던 그 내공이나 어떤 그 올렸던 그 확률은 사라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죠. 만져지지도 않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모든 걸 리셋하고 몇 개월 동안 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아 가 버리면 다시 0이 됩니다. 그럼 내가 60, 70까지 끌어올렸던 것들 매번 0에서 시작하는 게 익숙해지면 자 60, 70까지 올라가는 그 내성이 생기진 않죠 질린다 질려 이 생각까지 들 때까지 내가 확률을 높여 놓으면 나중에 노력의 깊이를 내가 조금 더 줄이더라도 이제 몸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목표는 항상 3단계가 있어야 된다 자, 내 능력치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 내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다른 것들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목표 내가 친구 덜 만나고 잠 조금 줄여서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통제해서라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목표.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아주 단기적인 내가 성취감을 올리는, 내가 계단식으로 성취감을 올리는 낮은 단계의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를 통해서 내 노력이 보상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런데 그 목표 설정을 통해서 얻는 거는 그 이면에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어떤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가늠을 해볼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해야 하는 게 무계획이면 굉장히 계획성 있게 내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조금씩 끌고 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책쓰기 1인기업 동기부여 스터디는 하단 설명글에 온라인 카페에서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는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